안녕하세요 개추비의 김승현입니다 아, 오늘은 근육공작소의 201프로젝트 전종환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컨텐츠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쿼트 편을 한번 봐 볼게요 벤치프레스도 너무 인상 깊게 봤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스쿼트 편도 한번 볼게요 사실 키가 되게 크신 편과 되어가지고 스쿼트 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텐데 그냥 단순히 키가 큰게 아니라 종아리가 되게 기셔가지고 허벅지보다 굉장히 불리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이제 많이 벌어지는 그런 보완을 통해서 스쿼트를 또 깔끔하게 하시네요. 아주 자세가 좋으십니다. 이 훌륭한 운동인 스쿼트를 어떻게 부상과 통증 없이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 네. 이렇게 뭔가 또아 자꾸 편집을 보게 되는다는 <웃음> 영상 퀄리티와 편집을 보게 됩니다 편집자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분지를 저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개츠비용이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거기다 요새는 최근에 저희 또 이제 편집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편집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이, 되게 고생하셨겠어요 이 음악 선택하는 거 하나하나 얼마나 고민하셨을지가 그냥 지금 30초만 봤을 뿐인데도 느껴집니다 완전 와 오프닝부터 이거 저희 이렇게 좀 카피해도 되나요? <웃음> 이런 식으로. <웃음> 이, 이해 좀 해주세요. 비슷하게 따라해도. <웃음> 너무 멋진데요? 두 걸음에서 세 걸음 정도 뒤로 물러서시면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뒤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 걸음만 오라 그래요. 한 걸음만. 이 렉이 있으면 렉 완전 바깥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웃음>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만 물러서시면 예, 충분히 스쿼트 할수 있는 자세가 나와요 공간이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바에 걸쳐져야 되기 때문에 두 걸음까지 괜찮은데 세 걸음 나오시면 아마 예, 그 바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걸음? 예, 죄송해요 이거는 뭐 왜냐면은 거기 깔려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이프 티바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고중량 스쿼트 하실 때는 너무 뒤로 많이 가지 마시고 한 걸음만 가시고 스쿼트 마치신 다음에 또 그거를 두세 걸음 걸어서 내게다 다시 넣는 것도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한 걸음만 뒤로 오시면 그냥 그대로 이동 없이 그대로 바로 걸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스쿼트 할때 준비가 돼야 돼요 셋업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셋업 하자마자 바로 앉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셋업을 신중하게 하시고 앉기 위해 내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판단된 다음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렉에서 뽑자마자 바로 뒤로 온 다음에 바로 앉아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천천히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모든 운동 다 셋업을 신중하고 오래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힙 힌지가 나왔네요 아 이거 근데 큰 실수를 하셨다 물론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절대로, 절대로 지키셔야 될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전정환 선생님이 일부러 영상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각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스쿼트를 수행할 때 렉에서부터 뒤에서 뽑아서 앞으로 걸어나가셔가지고 스쿼트를 수행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그 마크 리피터의 스타팅 스트렝스란 책을 보시면 은그 리피터 코치가 엄청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절대 뒤로 하지 말라고 항상 렉은 앞에다 두고 뒷걸음 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전정환 선생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지만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느라 이렇게 수행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당 운동 뿐만 아니라 그 벤치프레스 편에서도 그렇고 지금처럼 그 해당 운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 운동을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좋네요 아이 힙스러스트를 다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안 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힙스러스트를 제대로 설명해 주신 영상이 없어요 유튜버 분 가운데 제가 물론 많이 안 봤지만 못본것 같아요 힙스러스트 운동이 정말 좋은 운동인데 이 남자가 힙스러스트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운동에는 이제 성 구분이 없잖아요 성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 해주시면 좋고 특히 힙스러스트는 하체 후면 강화에 되게 좋아서 스쿼트보다도 훨씬 더 무게를 많이 칠 수도 있고 데드리프트보다도 그래서 이걸로 발달된 둔근을 바탕으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수행하시면 강력한 하체를 또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강력하시네요 이백 익스텐션이 정말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사실 이햄스트링과 고관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허리를 너무 과신전해서 허리 운동을 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백 익스텐션 잘 수행하시는 분들 을 많이 못 봤어요 일반 회원들 가운데는 근데 이제 선수분들이나 트레이너 분들은 잘 수행을 하죠 대부분 근데 일반 분들이 그거를 보고 어? 저 운동 좋은가 보다 해서 이 기립근 운동으로 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전정환 쌤이 강조하신 것처럼 척추 중립을 잘 이해하셔야지 수행이 잘될 겁니다. 네, 이 말도 맞습니다. 스쿼트야말로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함께 최고의 트이루 운동입니다. 네, 깔끔하네요, 영상. 역시 또편집습니다